v l o o k 과 If/Or 함수를 사용해서 기본급 곱하기 수당 비율을 풀어보겠습니다. 수당은 기본급을 가져와야 되죠. 는 기본급을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 곱하기 수당 비율을 해주시면 되는데, 수당 비율이 수당 지급율표라고 하는 다른 표에 있죠. 이 표에 있는 값을 가져오려면, 근무년수가 있어야 수당 비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근무년수가 있죠. 그래서 Vlookup으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lookupvalue 찾는 값은 근무년수로 해주시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 찾는 표의 범위는 이렇게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F4를 눌러서 고정해주시고 콤마 column index num은 가져올 열의 위치 값이니까 2라고 적으시면 되죠. 2, 콤마, 근무 년수에 9라는 값이 없어도 가져와야 되니까 유사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이제 기본급 곱하기 수당이 됐지만, 밑에 조건이 하나가 더 있죠. 근무 년수가 10년 이상이거나 직위가 가장이면 수당 비율에 5%를 다시 더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하기, if, 가로 열어주시고, 조건에 맞으면 여기 위에를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조건에 맞으면 5%를 더해 준다고 했으니까 조건을 먼저 적겠습니다. 10년 이상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나는 오아 함수죠. 오아 함수를 적어주시고 가로를 여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근무년수를 클릭해주시고 크거나 같다 10, 콤마 오아 함수에서 콤마를 찍으면 이거나가 되는 거죠. 근무년수가 10년 이상이거나 지기가 과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는 쌍따옴표 과장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5와의 가로를 닫으면 콤마를 찍어 주시고 이제 5%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5%를 적겠습니다. 콤마 근무연수가 그 10년 이상이거나 치기가 가장이 아니라면 더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0을 적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무 값도 안 적고 가로로 생략하셔도 됩니다. value if, pulse에 보시면 대가로가 있죠. 생략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그냥 닫고 끝내셔도 됩니다. 근데 곱하기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더하기 연산 전체를 가로로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엔터를 치시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시면 정답 파일과 똑같은 결과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뒤에 콤마 0을 적어도 됩니다. 커말 시험은 수식이 정답과 달라도 결과가 똑같이 구해지면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